수당입니다. 선생님, 네. 저번에 선생님이 궁합을 봤잖아요. 네. 궁합이 이제 50%가 넘으면 되게 좋은 분들이라서. 어 맞아요. 혹시 이분들 한번 궁합 한번 보실까 어, 궁합. <웃음> 네. 자 보시다. 남자분부터 불러드릴게요. 네. <웃음> 43세, 5 0하나네요 엄청, 어, 아니, 엄청은 아닌데, 꽤 있지만, 둘의 궁합은 짝짝궁이네. 둘만 봤을 때. 근데 둘만 봤을 때 짝짝궁이에요. 짝짝궁인데, 이분들 작년서부터 입술구설 12술 입술, 입술 둘다 들어옵니다. 왜냐면, 하 그러니까 굳이 따지자면 둘다 삼재예요. 옛말에 두, 그니까 집안에 삼재가 둘이면 빈 관이라도 나가야 된다 그랬어. 그만큼 안 좋은 수예요. 그만큼 안 좋은 수야. 근데 이런 분들이 이런 무속적인 건 어떤지 행위를 안 하고 가잖아? 그러면 다 털려. 다 털리지. 털리고도 남지. 다 털린다는 거는 자기가 갖고 쌓아놨던 명예, 어떤 지위, 이런 것들이 다 까야 여 돼. 어떤 이제 금전 손실도 있겠죠, 분명히. 하지만 금전보다는 자기 명예, 지위, 이런 것들에서 다 내려와야 돼. 그리고 나는, 이 남자분도 남자분이지만, 왜 이렇게 영악해, 이 나, 여자? 영악해요? 영악해요. 영악하다는 건 되게 못돼 쳐먹은 거 있지. <웃음> 못돼 먹었어요. 그리고 남들, 자기가 뭔가 좋은, 그러니까, 예를 들어서, 사람이 있어 비교를 할거 아니야 그럼 자기가 뭔가 좋은 걸 갖고 있어 네. 그러면 어, 이렇게 깔보는 거 있지 사람 무시하고 깔보는 거 겁나 잘하네 세상 1등이라면 조금 거짓말 못 해서 세상 1등이라고 하 1등 하겠어 그 정도. 잔머리 엄청 굴려요 그렇다고 머리가 나쁜 사람은 아니거든 배울만큼 배운 거 같아 배울만큼 배우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머리가 굉장히 좋아요 잔머리 iqq IQ 다 좋은 사람이야 근데 무슨 이런 사고방식이나 자기 가치가 돈 없는 사람은 사람도 사람치고 사람 도안 하는 사람인가 봐 어? 자기보다 못생기고 뚱뚱하고 약간 이제 외관적으로 이런 비하 발언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<웃음> 만약에 그 자기 기준에 이런 외모적으로 자기가 좀 어, 싫어하는 외모라고 하면 굉장히 무시합니다 이 사람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어요 진짜 남자분은 이런 뭐? 분들이 무당되면 큰일 나. 지가 신이야. <웃음> 남자분은 어떠신? 남자들은아 남자 분들이란다. <웃음> 이 남자는 뭔가 점점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줏대가 없어져. 자기 중심이 흔들린다는 소리예요. 음... 그러니까 이 사람 궁합이 했잖아 그러면 이제 이게 <웃음> 부부지간이라면 둘이 콩짝은 굉장히 잘 맞습니다. 왠줄 알아? 여자가 하자는 대로 다 하거든. 그러니까 훈짝이잘 맞지. 그리고 점점 점점 자기 주관과 중심이 없어져요. 그러면 그 여자가 좀 어떤 솔깃한 내가 아까 그랬지 아, 아이키 이렇게 좋아서 잔머리도 잘 쓴다고 머리 좋다고. 네. 네. 그러면 어 이만 이만해 이만 이만하니까 이만 이만하자. 이만 이만 이만 그러면 어 그래. 홀랑 넘어갑니다.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그 여자 폭 치마 폭에 쌓여서 헤어 나오지 못하는 사람. 음 그리고 자기가 이게 옳고 그름을 여지껏 잘 살아왔다면 그 명성을 떨어뜨리고 무너뜨리고 짓누르고 살아야 된.. 그니까 앞으로 아깝다. 왜 이러고 살지? 근데 나는 이분들 여기 가까운 데 없어요? 가까운 데 없어? 지금은. 그러니까 어디 뭐 외국을 나갔다든지 좀 멀리 가있다든지 맞아요. 외국에 나가 있어요 지금 둘 다? 맞아요 그렇게 좀 가까이 이게 어떤 기운은 느껴지지 않아서 물어봤어요 어... 음. 아는 분이 어. 말씀대로 나가있어요 어, 외국 나가있어? 도피야? 도망갔어? <웃음> 혹시, 도피는 저희도 잘 모르잖아요 어. <웃음> 자기네들은 뭐 어떤 명목이 있어서 갔겠지. 근데 난,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질타를 해요. 도망갔어? 도피했어? 겁나 비겁하네? 막 이런 식으로. 요, 뒤에서 요 엄청 먹네. 왜, 왜 사서 욕 먹지? 조금만 자기네들이 주목받는 삶을 산다 그러면, 그거를 좀잘 포장하고 활용하고 살면 될 텐데, 뭐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고 이렇게 살라는 게 아니라, 어느, 우리가 법이 왜 있어요? 지키라고 있는 거잖아. 어? 법을 안 지키면 어떻게 돼? 교도소 가든 벌 받잖아요. 그렇죠. 그, 그러니까, 그런, 다양, 가지각색의 사람, 많은 사람들이 가지각색 많은 생각들을 하고 살기 때문에 이런 법, 법이 있는 거잖아요? 그렇죠. 그러니까 법을 뭐, 지키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런 표준적인 생각 자체, 그리고 도덕적인 그런 생각을 좀한 번쯤은 하면 이렇게 욕먹고 살진 않지 왜 자기 잘났다고 해서 욕먹고 그러고 살지? 이분들 외국에 갔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다시 돌아올까요? 난 다시 온다고 봐 다시 와요 다시 와서 응, 그래야 자기네들이 입증을 하거든 우린 따뜻하다 우린 아무 잘못 없다 왜냐면 지금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남들보기엔 얘네 도망갔네 도피했네 회피하네 이렇게 보이지만 자기는 아니거든 다른 명목이 있어서 간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명목이 끝나면 커봐 우리 아무 잘못 없어서 이거 이거 해서 끝나서 온 거야 그러다 또 뭔가 여름물이확 되면 또 잠깐 왔다가 뭐 하는 것들이야 이거 뭐냐 뭔가 해결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네 주장과 이런 것만 얘기해 자기네들 입장만 표면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지 왜냐하면 어차피 들으려고 하면 욕하, 욕밖에 안 들리거든 <웃음> 자기 편 들어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욕하든 말든 자기네 할 얘기하고 자기네 할거 하고 그러고 자기 신경 안 쓰고 살자 이런 마인드인 것 같아요 왜 욕을 하다가 하다가 지치면 관심을 끄잖아요 <웃음> 약간 그런 방법을 취하는 건지. 그 <웃음> 이분들 올해 올해는 것 올해나 이제 내년? 올해 내년 후년 나가는 삼재까지는 이 사람들 정말 어떤 반성 반성이라면 내가 뭐 석고 대제가 아니라 나로 인해서 피해를 봤던 사람들에 대해서 잘못 인정. 하고 산다면 그래도 사람들의 어떤 질타를 좀덜 받겠죠. 안 받진 않을 거야. 덜 받겠지. 하지만 근데 그거를 그러니까 듣기 싫어서 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. 그냥 그 시간 시간 때우기 용으로 그 시간만 모면하면 된다 라고만 한다면 그꼬리표는 계속 가요. 우리 범죄자가, 살인자가 한 번을 했어. 그럼 벌받고 나왔어. 그러면 끝나요? 아니잖아. 계속 그 꼬리표는 따라간단 말이에요. 그런 꼬리표 안 달고 살 거면 그냥 인정하세요. 음, 약간의 자기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람들한테 좀 음, 죄책감, 미안함을 좀 가지고 살았으면 좋겠어. 네, 그럼 얘네... 이, 이, 이분들 PD님도 <웃음> 안 좋아하는구나? 얘네를... 이분들 누군지 말씀드리고 네좀더 물어볼게요. 남자분은 음. 이휘재 씨. 아 여자분은 문정원 씨. 문정원은 누구, 뭐 하는 사람이야? 그냥 뭐. 이휘재의 와이프야? 연예인이에요? 난 몰라. 연예인이었던 걸로 기억하는 제가... 그래? 연기자야? 제, 제가... 미드 님. <웃음> 알아보고 와야지. <웃음> 아니, 아니, 아니 연애는 아니에요. 연애는 아니에요. 연애만이에요. 얘가 이재찬 결혼하면서 저기 이 서하연처럼 뜬 건가? 뭐 그런 그런 약간 그런 그런, 그런, 네, 그런 네, 케이스예요. 네, 네, 네. 그리고 나 옛날에 술돌 어. 나와 가지고 음. 제가 나오긴 했지만 아, 아. 술돌에 나와서. 아. 대체 뜬 건지 잘 알겠어요. 근데 아, 나는 이재지 씨도 이재지만 <웃음> 엄청 영악해요 이 여자분이 문정원, 응, 어, 영악합니다. 엄영악하 <웃음> 그래서 그냥 혀를 내둘러 이런 사람들요 안 들어 먹기 때문에 얘기해주고 싶지도 않아 솔직히 내 입만 아파. 아, 누 아, 그럼 안 들어요. 아까 그랬잖아. 사람 이에 사람 없고, 사람 이에 사람. 위에. 지만 있어. 궁합은 어때요, 선생님? 그 궁합은 좋아, 도 우리 아, <웃음> 둘만 봤을 때. 그러니까는, 다, 여자가 하자는 대로 다 따라한다니까. 남자가. 그 저번에 50%는 좋고, 근데 봤더니 궁합 저번 편에 봤던 거. 어, 궁합은 그쵸. 70 70을. 어. 했는데, 얘네도, 한, 보면... 얘네도 한 70이야. <웃음> 둘의, 둘의 궁합은 좋다니까요. 둘의 궁합은. 그리고 이 사람이 리드를 하거든요. 아, 이 사람, 어, 그러니까 문정원 씨가 이, 휘재 씨를 리드를 해. 그리고 약간의 지도자처럼 이끌고 가.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좀잘 활용해서 살아가면 어떤 인, 인지도도 더 생길 거고, 사람들이 더 주목받고, 더 좋게 살 텐데, 이게 이 사람이 나이 들수록 남자가, 이휘재 씨가 나이 들수록 자기 주장, 주관이 없어진다 그랬어요. 흐려진다고 했어. 이 사람한테 기회 눌려서. 보통 기운 아니거든. 이 사람도. 문정원 씨도. 좀 현명하게 잘 선택, 선택이 선택 아니라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어. 이휘재 지금은 나가 있는데 응. 추후에 활동은요? 좀 보이세요? 활동은 당분간은 안 하죠 당분간이면 네. 어떤 이제 한 길어 길면 4, 5년 정도라고 음. 보거든요 그럼 좀 연예인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돈 떨어지면 나왔네 그 소리 하잖아 근데 처음에 이제 이게, 이게 스크린으 나오진 않겠지 이 여자가 이 여자란다 이 분이 <웃음> 어, 이 여자분이 이 여자분. 활동을 하겠죠 뭔가 아, 슬슬 활동을 할까요? 뭐 이분 이분도 이분이지만 아이들 아이들로 이제 감성팔이 하진 않고 <웃음> 안 그러면 개쌍욕 먹지. 근데 5 6년 뒤면 이희재 씨가 나이가 너무많지 일공. 아많아도많아도아 많아도. 그럼 그럼 많아도 입담은 안 줄잖아요. 외관이 늙은 거지. <웃음> 근데 아무튼 이희재 씨가 갑자기 그렇게 해외로 나가는 사람들이 오 진짜. 애왜 나가 의외다. 있어? 어어 어. 어. 도대체 왜? 그렇다고 은퇴는 아니야. <웃음> 은퇴한데? 아니, <웃음> 아니 그런, 그런, 그런 얘기는 뭐, 안 했어. 요 쥐가 뭐라 은퇴를 해. 내가 이게 교육 때문에 뭐 <웃음> 아이들 교육? 뭐 그런 얘기가 음, 있어. 요 쥐를 똥 싸고 있는. <웃음> 진짜. 여러 <웃음> 여러 가지 한다. <웃음> 그러니까 사람들이 되게 의아해 하는 거예요. 그, 그렇게 아무튼. 그렇지 어떤 명목하에 가뭐 아이들 교육 때문에 갔다. 하지만 시간 버리지 잘 나갔던 아무튼 그런 개근이 그래. 이렇게 가버리니까 맞아. 사람들은 어좀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? 뭐 그런 음음. 그런 거 같아서 뭔가 그런 사람들 고무줄 풀어주기 위해서 가져온 거였어요. 좋은 소리 안 나온다. <웃음> <웃음> 뭐 조언해주고 이런 얘기 하지 마요. 안할 거니까. 알겠습니다. <웃음> 네. <감사합니다. 웃음> 네.